안녕하세요. 제가 주식을 알고부터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주식성공담에 나의 주식 삶을 화려하게 한 번쯤 적어보겠다고요. 나에겐 태배란 없다. 항상 그렇게 늘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는 게 어디 맘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을 하기 전에는 자영업을 하고 있었고 넉넉하진 않지만 아쉬움 없이 살아가면서 아이도 생기고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고 싶어서 서점에서 주식 관련 책을 한권 샀습니다. 그것이 내 삶을 불확실하게 만들지는 몰랐던 거죠. 그때는 제가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평소에 돈이라면 10원짜리 하나도 아끼며 빈병도 주워서 모아 모아 슈퍼에 가곤 했었습니다. 그러는 제가 주식으로 그렇게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또 다른 무서운 나를 보았습니다. 본전심리였을 겁니다. 미수, 몰빵, 조급함, 부족한 공부,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첫 매매에서 매수 안될까봐 시장가로 매수했다가 당했습니다. 손절의 기회를 줬었는데 미수몰빵이었기에 타격이 컸고 손절로 다른 종목이 급등하길래 추격 매수하다가 또 당했습니다. 엄청난 손실이었습니다. 마인드 무너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의 매매로 두번 모두 당하고 정신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서 손실금 메꾸기 위해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손실로 이어지는 매매를 했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건만 12시쯤 정신 차리고 다시 매매했습니다. 다음 매매부터는 기다리는 매매를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쫓아다니는 아주 안 좋은 매매를 했습니다. 이러한 매매로 6개월도 안 되는 시간에 1억원이라는 돈을 잃어버리며 그 사이에 이혼도 하게 되었고 24개월 된 아이를 혼자서 키우며 주식에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라도 그만두던가 주식공부를 더 하던가 아니 주식을 그만두고 재혼을 하고 다시 남은 돈으로 장사를 하던지 뭔가를 했어야 했는데 뭔가 미쳐도 단단히 미쳐버린 거죠. 그렇게 젖먹이 아기는 tv 앞에서 울며 지쳐 잠이 들때 까지 저는 주식에 미치고 미치고 미쳐서 그렇게 미치는 가운데 아기는 조금씩 자랐습니다 어린이집 보낼 돈이 없다며 그 돈마저 올인하며 hts 앞에서 내 젊음과 아이의 미래를 배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뿔도 모르는게 의욕만 앞서서 매매할 때 아이는 아빠와 놀아달라 때를 씁니다 저는 미쳤고 게스는 아이를 집어던지는 일도 감행해죠. 한참 미치고 나면 아이는 켜져 있는 TV 앞에 잠들어 있고 그렇게 하루를 후회하며 술로 밤을 지새우며 지낸 시간이 금방 1년이 지나가더군요. 총알이 다 떨어졌네요. 전기가 끊기고 가스가 끊기네요. 잠시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각종 고지서와 독촉장 그리고 널브러진 소주병들. 뭐가 그리도 나를 미치게 했던지 또 한번 죄를 짓게 됩니다. 내일 모레면 80인 거동이 불편한 모친에게 아이를 잠시 맡기고 밤에 운전하러 갑니다.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한 200정도 벌은 것 같네요. 나름 제 자신이 정신을 차린 줄 알았는데 주식의 힘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피곤했지만 아침 9시 전에 눈을 뜨고 또 매매를 하고 출근하기를 반복했죠. 참내 자신이 징그럽도록 미웠습니다. 날마다 울기만 엄청 운것 같네요. 결과는 뻔했습니다. 1년 가까이 일을 했지만 돈이란 10원짜리 한장 만져볼 수 없었습니다. 모모가 몸이 더 이상 안 좋아 아이를 맡길 수 없었습니다. 빚만 더 늘었네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죽기로 결심했죠. 모든 걸 정리하였고 그날이 왔습니다. 이때는 제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태배의식및 대인기피증. 남들은 티브를 보면서 웃는데 저는 엄청 울었습니다. 하늘이 도운 것인지 그날 우연히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세상과 안녕해야 하는데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전화가 울리는 것입니다. 그래 죽기 전에 친구 네 목소리나 한번 들어보고자 받았습니다. 친구와 놀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합니다. 싫다고 했죠. 지금에 와서야 생각해 보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싫다고 안 가겠다고 했는데도 그 친구놈이 우리 집에 날 데리러 왔네요. 이런저런 핑계를 둘러대고 싫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친구 집에 1박 2일로 놀러 간것 같은데 제 아들 녀석이 친구 와이프한테 엄마라고 부르는데 그때 제가 아들 녀석의 모습을 보고 그냥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생각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래 살아보자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전업 아닌 전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식을 그만두고 일을 하고 싶었지만 애를 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빚을 내고 나이 많은 노모의 노인연금과 저에게 장애인 누나의 장애수당 및 기초생활수급비를 가지고 주식매매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는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기보다는 당장 먹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냥 이번 달 생활비만 어떻게 마련해 보고 싶었습니다. 옛말에 체력이 국력이라 했던가요? 주식에 미친다고 아침 혼자서 대충 먹고, 아이는 정부에서 보조금 조금 나온 걸로 어린이집 보냈습니다. 점심은 거르고 저녁은 라면에다 소주를 마셨습니다. 화병으로 인파선이 붓고 열도 나고, 화병나고 이렇게 반복된 전업생활의 수익이 난리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hts 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날마다 주식매매로 엄청난 손실은 내 자신과 아이를 힘들게 하였고 일요일은 너무나 큰 고통 그 자체였으니까요. 누구에게도 이런 나 자신을 얘기할 수 없었고 나 자신을 위로할 수도 없었습니다. 배수진을 치기 위해서 집에 있는 사시미를 책상 위에 두고 매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한번 죽은 목숨이니 원칙에 어긋나면 나의 심장을 마우스 누른 오른손으로 찔러라. 이렇게 외치며 매매를 했습니다. 비겁했습니다. 칼은 잡을 수 있었지만 그 손으로 저의 심장은 찌를 수가 없더군요. 알수 없는 눈물은 흐르고 그냥 그 손으로 뺨만 계속 때리며 울었습니다. 참... 비겁하고 비굴합니다 그렇겠죠 찌를 수 있었다면 이렇게 무너지진 않았을 겁니다 hts의 고통에서 벗어나 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나는 거고요 오늘은 5년만에 외출을 했습니다 정오의 햇살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5년동안 계절이 바뀌는 줄도 몰랐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주식시장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도 모든 걸 털어버리고 가족이 있으니까 막 노동이라도 나가면 될 거지만 결코 쉽지를겠지만요 저는 내일부터가 너무 걱정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예전에 세상과 안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몸이 많이 약해졌는 것 같습니다. 막걸리 두 병에 많이 취하는 것 같네요. 미련이 남고 혹시 나와 같은 절차를 받는 초보분이 계시다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라고 내가 할수 있는 건 이것뿐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떠난다고 해야 제가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아들아 미안하다 맛있는 거못 사주고 친구네 아들 녀석이 입던 옷만 받아서 너에게 입혔던 거 지나온 시간을 글로써 표현하기가 많이 부족하네요 배운 것이 부족한 나에겐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머님 누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주식 끊었습니다. 당당히 당신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나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세상과 적응해 볼게요.